안녕하세요. 주물입니다. 아니, 왜 영상 안 올려요? 지금 이, 이 영상 만들려고 왔습니다. 원래 있던 독방을 다시 살려내려고 조금 고쳤습니다 그래서 영상 언제 올리는데요? 안 올리면 냉면 압수천 9 7 0이에 입시 보라. 한 번만. 더 그랬다간 채널 적고 비는 수가 있어요. 자은 잘해. 아무튼 독방 링크를 채널 하단에 만들었습니다. 방 비번은 아스팔트구 카마루 LT의 금장 링크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 독방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